할로겐 사양의 아반떼 MD 차량 이 입고되었습니다.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주된 목적은 자기인증인데요. 그런데 아반떼 MD는 자기인증 LED 장착이 불가능한 차종인데 어떻게 장착이 가능할까요? 바로 헤드램프를 교체하면 됩니다. 입고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및칸데라를 측정해 봅니다. 조사각이 많이 어긋나 있었네요. 아반떼 MD 헤드램프 가지수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준비한 제품은 면발광이 없는 프로레션 할로겐으로 클리어 타입 다음으로 저렴한 제품에 속합니다. 기존 헤드라이트 커넥터와는 형상과 핀 모두 맞지 않아 컨버전해줘야 합니다. 보라비올 리드의 모습으로 더니아반떼 MD 9.5 타입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기존 클리어 타입에서는 장착할 수 없으며 헤드램프를 더니아반떼 MD로 바꿔야 장착 및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보라비오 제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 확인 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서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라이트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해주고요. 양쪽 라이트를 탈거합니다. 기존 9 0 0 0 타입 할로겐 램프를 탈거 후 LED로 교체합니다. 기존 헤드라이트 커넥터는 6핀으로 더뉴아반드 MD용 헤드라이트 커넥터인 8핀과 맞지 않아 컨버전을 해줘야 합니다. 모든 배선은 납땡과 측 튜브를 이용해 튼튼하게 마감하였으며 골게트 튜브와 전기 테이프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신품을 장착합니다. 커넥터를 꽂아주고요.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시켜봅니다 양쪽 모두 환하게 잘 들어오네요 보호필름을 벗긴 후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LED 광원까지 지원하는 라이트 테스터 기능됩니다 조절 중 확인한 조사각과 칸델라입니다 차량 등록증에 인증 스티커 부착 및 QR코드를 통한 전산 등록을 마치면 모든 작업은 종료입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LED 특유의 높은 색온도로 인해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어둡게 변한 할로겐과 비교해 훨씬 밝고 시원한 시야 아반떼 MD 북교체와 브라뷰 LED 장착이었습니다.